당뇨병 병력자가 산탄총을 맞고 몇 차례 수술 후 24일 만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9다 6 7 1 4 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사냥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옆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에 발사되어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은 사실이 있고 총알제거수술 및 금봉합술을 급히 받았고 며칠 간격으로 변연절제술및 이물질제거술 룰리 피판시 이식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24일 뒤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로 추정하였습니다. 당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라 함은 상해가 다른 사망원인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대체로 같은 정도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가 사망에 경미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수익자는 굳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혜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사이에 명주시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서울로 옮겨 그 후로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5일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혜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며 비록 소외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의 지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인은 위상해와 수차에 걸친 수술 및장기간의 입원 등으로 유발된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신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기에 충분한 바 사정이 위하 같다면 소외인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평소에 기왕질환인 당뇨병이 존재하더라도 이 시기에 상해사고가 없었다면 신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최소화하는 다른 사망원인과 대체로 같은 정도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되며 이와 달리 경미한 상해와 결부된 사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